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두 종류의 반도체를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n형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의 전도대에 있는 전자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오가 원자인 풀순물을 첨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첨가는 불순물으로는 비소인 안티몬, 요런 게 있습니다. 비소는 AS라고 쓰죠. 이는 뭐 P, 안티몬은 SB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건 저 안티몬인데, 오가 원자니까 이제 전자가 다섯 개죠. 그래서 팔이 다섯 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유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두, 두 개를 같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한 개가 남죠. 그래서 얘가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전자 마이너스가 남는 것을 N형 반노체라고 합니다. N은 네가티브란 뜻이죠. 네가티브. 그래서 불순물에 의해서 여분의 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순물로 첨가된 옥가 원자 얘를 도나라고 합니다. 얘를 도나, 기부자, 전자를 기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부자라고 합니다. 자, 반대의 이제 반도체도 하나 있는데 그걸 P형 반도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성 반도체에서 전공수, 그러니까 홀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홀은 자, 양전하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삼가 불순물 원자를 첨가해서 만든다. 불순물로 첨가하는 원자로는 세계의 최유각 전자를 는 알미늄, 붕소, 갈륨 같은 게 있죠. 그죠? 여기서 인디움을 좀 집어넣는데 어쨌든 삼가 원자를 집어넣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 한개모자라잖아요 그죠? 한개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부위를 홀, 홀이라고 합니다. 홀, 전공은 원래 홀이란 말의 번역입니다. 홀, 홀은 구멍이죠. 그래서 전자가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자란다. 그래서 얘를 뭐 양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P형 반도체는 P가 파지티브란 뜻입니다. 홀이란 뜻이죠.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불순물에 의해 전공이 만들어져서 어,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를, 이런 를이 상가 원자를 억셉트라고 하는데서 억셉트 도너 이런 말을 쓴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수 캐리어 소수 캐리어 이런 말도 좀 나오는데 전류를 형성한 대부분의 입자 예, 그걸 이제 다수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 전자가 N형 하 반도체에서는 네거티브니까 전자가 많잖아요 그죠. 고가 원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 전자가 자유 전자가 많으니까 얘가 이제 다수 세력이 되고 불순물이 쏙 조금 있는 거 얘를 소수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수 세력은 전자죠.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인 경우입니다. 다수 캐리어가 전자고 얘를 N형이라고 합니다. N이란 네가티브라는 말이죠. 그래서 음전하를 가진 입자의 전기적 성질을 의미한다. 전류를 형성하는 전자들을 다수 캐리어라고 부른다. N형에서 다수의 전류 입자가 전자를 해도 약간의 전공도 포함이 됩니다. 항상 뭐 어디에 완전한 건 없으니까죠. 이런 전공들을 소수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 소수 이런 말을 쓴다. 그래서 다수 캐리어, 소수 캐리어 이런 말을 쓴다. P형 받아전니까꾸로죠죠전류 형성하는 대부분의 캐리어가 이제 전공인 경우입니다. 모자라는 경우죠. P는 파지티브라는 뜻인데 이제 양전을 가진 입자의 전기적 성질이니까 전공 홀을 그러니까 전자가 없는 상태를 모자라는 상태를 파지티브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 대다수의 세력이 캐리어는 뭐 전화를 운반하는 운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캐리어는 뭐 가방이잖아요. 그죠? 다수 캐리어는 전자가 쉽게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전공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P형에서 다수의 전류입자가 전공이라 해도 뭐 약간의 전자는 또 존재하기 마련이죠. 완전한 100% 불순물이 조절되는 경우는 좀 없으니까. 그래서 P형 반도체의 소스 캐리어는 전자적이죠. 다스 캐리어, 소스 캐리어 이런 말을 쓴다. 요거는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N 접합 바이어스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안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N형 반도체고 P형 반도체를 두개 붙였어요. 뭐 용접을 해서 붙였겠죠 그래서 접합법 제조공격이 나오는데 오늘 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두개 이렇게 접합을 하면 가운데 이제 전자층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걸고 그죠 p형 반도체에 플러스를 걸면 이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PN 접합은 양단에 걸리는 바이어스의 전압인가 하죠. 바이어스 전압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전자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 순방량, 역방량 두 가지 바이어스가 존재한다. 이건 다이오드 항에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양단에 걸어주는 외부 전압 극성 크기에 의해서 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PN 접합. p형 n형 반도체를 붙인 거죠. 그죠? 전압 인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잖아요. 그죠? 전자가 많은 거는 마이너스로. p형 반도체는 전공 홀이 많으니까 전자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양전자가 많다고 보고 플러스로. 요렇게 그려 주는 인가 전압 인가 방식을 순방향 바이어스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전압을 p형에서 n형으로 인가하는 거죠. p 이간 요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다음 이거 이외에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도 있습니다. N에서 P로, 해요. 거꾸로 연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걸고,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를 걸는 방식이죠. 이게 역방향 바이어스다.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실 전적으로 응용되는 것이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피언저합 바이어스의 전압인가 방법까지 소개를 드리고 반도체 소개는 대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두가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어, 전자공학청에서 이제 전자공학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그 원자 의 세계에서 이제 물질을 바라봤는데 원래는 이그 실권의파는 사실 웨이퍼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뭐, 예, 반도체 웨이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판 모양으로 생겼는데, 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도체 웨이퍼를 소개를 한 적이 있,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잠깐 뭐 이건 기사 인것 같은데 반도체 웨이퍼 패 150mm 200mm 지고 300mm 시도 온다. 이, 말, 이 말은 이제 웨이퍼의 이 직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직경, 폭을 이야기 하는거죠. 반도체 웨이퍼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은 저게 이제 안에 구성은 실리콘 들이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연속으로 실리콘 들이 이런 식으로 원자가 엄청나게 작겠죠 그죠 이런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제 이렇게 나 있고 이것도 뭐 실리콘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하려고 했다면 좀 이상해져 버렸는데 자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실리콘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뭐 색깔이 안 맞네 음. 이렇게 이제 평면 격자 모양으로 되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쌍을 이루어서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완전한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결합을 한다. 제가 말씀을 좀드렸고요 그래서 이 검소 같은 경우는 이제 순도가 보통 높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결정 실권 결정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원소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리콘 대신에 그죠? 오가 원소, 오가 원소. 그러니까 까전자가 다5인 원소죠, 그죠? 다섯 개. 예를 들어, 얘를 이제 안티몬, 안티몬을 집어 넣으면 까전자가 한개더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갈 데가 없으니까 자유 전자가 되는 거죠. 음, 자유 전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토핑이라고 합니다. 토핑이라고 하고, 이렇게 불순물 넣는, 불순물 원소를 넣는 것, 불순물 원소를 넣는 것. 그걸 도핑 과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요 원소를 특히 오가 원소를 오가 원소를 뭐라고 합니까? 도너라고 합니다. 도너. D O N O R. 기부자라고 하는. 뭘 기부합니까? 전자를 기부하는 거 자유 전자를 기부하니까 도너라고 한다. 근데 얘를 인듐 이라든지 말미늄 이라든지 이런거 대체를 하면 까전가한게 모자라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없다 이게 없다 없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뭐 나타낸다고 칩시다 뭐 나타나고 침대가 구멍이니까 홀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전공 이라고 하는데 홀 전공 뭐 구멍이죠 구멍 공자니까죠 그래서 전공 이거를 뭐 양전화 양전하 를띠고 있는 성격을 성적 성격을 띈다 그래 가지고 뭐 요렇게 만든 반도체를 p 형 반도체 라고 합니다 p 는 파지티브 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에 이제 안티모노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유전자 한게 남는 거를 남는다 그래 가지고 n 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네가 티브 n 는네가 티브 자유전자가 남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인증 같은 것들 그 상가원소를 집어 넣은 것상가원소를 집어 넣었을 때 전공을 만 전공이 이제 만 많이 만들게 되는 그런 저토핑 과정을 요런 저 상가원소를 고대 상가원소를 억셉트라고 합니다 억셉 t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억셉터 도노 이런 용어가 있다. 이거는 이제 불순물 이름이죠. 도핑 과정 이게 불순물 집어넣는 걸 도핑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 원소 집어넣는 걸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쟤는실콘에다가 안티몬 같은 오가 원소를 불순물로서 도핑한 것을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p 형 반도체는 P형 반도체는 실리콘에다가 인디움이나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삼가원소와 같은 삼가원소 전자가 모자라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모자라니까 전공이 돼 가지고 p 가 됩니다. 파지티브. 네거티브는 전자가 남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그 주류를 이루는 이 전류를 흘리는데 주류가 되는 게 전자가 됩니다. 예형반도체 그래서 얘를 이 주류가 이 전류가 보통 이제 이게 흐르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것은 여기 자유 전자가 있으면 자유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또는 여기 전공 모자라는 전공이 있으면 전공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을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량으로 이렇게 전류를 이루면서 흘러가는 것을 다수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것도 불순물 이자 조금 이제 전공 같은 게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건 소수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같은 경우.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수 캐리어가 당연히 N이니까, N은 네가티브잖아요, 그죠? 전자가 남는 오가 원소를 집어넣으니까 전자입니다. 그러면 소수 캐리어는 전공이 되겠죠? 어디나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그죠?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모자라는 네. 남는 게 이제 모자라는 게 되니까 얘가 이제 전공이 되겠죠, 그죠? 전공. 전공이 다스 캐리어가 됩니다. 뭐 모자라는 원소를 집어 넣으니까, 그죠? 상가 원소를 집어 넣으니까 전공이 다스 캐리어가 되고, p형이 파지티브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뭐 소수 캐리어는 당연히 전자가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다스 캐리어, 소스 캐리어, 어, 이런 용어가 있다. 그리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런 개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이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뭐,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접착을 하는 방법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PN 접합이라고 합니다. PN 접합에다가 전류를 가하면 아, 전압을 가하면 그러니까 요렇게 가죠 아, 지금 거꾸로 그렸네요. 이제 파지티브 쪽 에 플러스를 가하고 네가티브 쪽에 마이너스를 가합니다. 마이너스를 가하면 이런 것을 바이어스한다고 합니다.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바이어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P에다가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꿀연기라는 거. 그죠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이 바이어스를 전압인 걸 바이어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전압을 거는 걸 바이어스라고 이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역방향 바이어스 한다. 그래서 전압인가 라는 개념 바이어스 라는 개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방향 역방향 바이어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N형 반도체 와 P형 반도체가 있다 음. 그리고 N형 반도체 에서는 기본적으로 오가 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순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가 원소에서 남는 전자 전자가 다수 캐리어가 되고 뭐 부분적으로 이제 전공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개를 소수캐리어로 한다. P형 반도체는 반대적으죠 그렇죠? 상가원서를 집어넣기 때문에 전공이 5캐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P는 파, P가 p o s i t i v N은 네가티브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기반에 안티몬 같은 걸 오가원서를 집어넣는게 N형 P형 반도체는 실리콘 같은 데다가 인융 같은 상가원서 집어넣는게 에... 피형 반도체다. 요걸 전자공학적으로 기억을 좀 하시고, 오가원소나 상가원소 집어넣는 걸 도핑이라고 한다고 했죠. 불순물 을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오가원소를 도핑하는 것을 오가원소 자체를 도너라고 하죠. 상가원소를 억셉트라고 한다. 그런 말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금속원소에서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결합하고 달리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이 일반적으로, 뭐,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죠? 네, 잘 부러지지 않고, 강한 이유가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외각전자를 가전자라고 한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최외각전자가 화학결합에 직접 관여를 합니다. 아래 거는 뭐,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반도체 기초, 이 부분, 반도체에 대한 설명은 요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12강은 요것으로 마치고요. 13강에서는 지금 피엔접합도 다이오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3강에서는 피엔접합 다이오드를 간략하게 앞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이오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다음 시간에는 13강에서는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요 기호는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를 흘러가게 하고 역방향으로는 못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다이오드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어,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건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제너 다이오드, 터널 다이오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또 역방향을 이용을 한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정전압 다이오드인데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그 파워 스플라이에그 전압 레귤레이터 이런 데 일정한 전압이 필요한 경우에 이 제너 다이오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이오드와 이제 필터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 가지고 이제 LC r 필터라든지 LC 필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그 필터를 결합을 해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배터리 충전기 같은 것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전원장치도 만든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데 다이오드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는걸 다음 시간에 회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